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일입니다 아, 오늘 영상의주제는 간단하게 상품 리뷰로 돌아와 봤습니다. 그 홍진영 씨가 원칭한 홍샷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써봤냐고 엄청나게 질문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오늘 택배가 와서 써보려고 이렇게 밤에 영상 켰습니다. 지금 세안을 다 하고 온 상태고, 지금 이제 기초까지만 마무리를 한 상태거든요. 제품은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두 개의 제품, 그리고 이렇게 쿠션 팩트, 그리고 립 제품 하나 왔고요. 그리고 퍼프, 이렇게 해서 가격은 총 77,000원이고 롯데홈쇼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뜯어서 실제로 발림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 반쪽은 지금 홍샵 파워래스팅 파운데이션 23호를 발라볼 거고요. 요 반쪽은 요 컨실팩트 23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트 구성이라서 좀 저렴한데 이게 하나가 거의 3만 원대? 3, 4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파운데이션 제품하고 좀 비슷한데 완전 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피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여드름 자국이랑 붉은기가 굉장히 많은 피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량 요정도 올려서 발라보겠습니다. 요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발라보는 게 좋겠죠? 말랑말랑하지 않고 되게 딱딱하네요. 전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데 발러오겠습니다. 23호만인데도 제 피부톤이랑 완전 딱 맞네요. 원래 23호 바르면 그 피부 색깔보다 제 피부 색깔보다 제가 21호랑 23호의 중간 피부를 갖고 있는데 완전 딱 맞는 피부톤이에요. 그래서 색상 만약에 사시려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정도 지금 근데 요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최애템 더블 레스팅 에뛰드 제품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번 펌핑한 거에서 요정도 남았고요. 진짜 소량, 극소량을 발랐거든요. 23호치고는 굉장히 밝은 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입가랑 이마 쪽까지 깔끔하게 발라볼게요. 뭐 제가 조금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품을 뜯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발렸어요. 제가 확대를 해서 코 모공이랑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공이 넓은 피부인데 이렇게 모공이 기초 제품으로만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커버가 굉장히 잘된 편이죠. 이렇게 잡티가 엄청나게 큰 잡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커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은 한 번만 더 레이어트해서 올려줄게요. 커버를 이 정도로 해줄게요. 자, 그이 정도로 커버가 됐습니다. 이마 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안 바른 쪽과 바른 쪽. 더블웨어랑 가장 질감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더블웨어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더블웨어는 저는 지금 이게 네, 저는 쿨바닐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요렇게. 질감은 요거랑 요거랑 지금 혼자 제품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묽은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밝죠? 네, 저처럼 이렇게 커버력을 요하는 더블웨어를 좀 선호하셨던 분들이 쓰시면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커버력도 생각보다 나름 괜찮고. 저는 이렇게 음 밝게 화장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화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어 색상은 잘 맞는 것 같네요. 이 네. 나머지 이 반쪽 부분은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지금 이 같이 들어있는 파워레스팅 컨실팩트 23호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품 개봉지 사용법이라고 나와있네요. 사용 전, 실링지 손잡이를 화사부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해주세요. 경고, 실링지 단면에 손을 베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손에 베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우와 어때 떼다가 여기 상처났어 다 여기 이렇게 잡티가 있죠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컨실비트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커버를 이렇게 이마 부분 발라주겠습니다. 자 오늘 넉 두들겨서 왔는데 모공이랑 볼게요. 커버력은 뭐, 어디 내놓,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커버가 굉장히 저는 잘 된다고 평가를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네요 저는 이런 쿠션 팩트도 이 내장되어 있는 쿠션으로 넌잘안 바르고 쿠션을, 쿠션이 을쿠션 진짜 좋지 않은나는 진짜 잘안 바른 편인데 이걸로도 진짜 괜찮은데? 근데 지금 이 반쪽을 비교를 하면 이쪽이 조금 더 촉촉해 보이고요. 이쪽이 조금 더 건성으로 보여서 저는 만약에 이두 두 가지 제품을 고민을 하신다면 파운데이션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홍샷 제품을 입을 해봤습니다.